닉키스 싸고 싶어 했는데 안돼! <웃음> 야, 재밌어, 재밌어 내가 안아줄게! <웃음> 이용권을 선택하는 시간에 먼저 가아입 예아 와, 영광이에요 빅스윙 아, 아 벤스점퍼는 안, 안 돼. 야, 너 벤스점프다 꽝 어, 아, 꽝이다 벤스점프! 벤스점프! 니키스 싸고 싶어 했는데 이거 니키 또꽝 나오면 레전드인데 니키가 제일 하고 싶어 했는데 아 제발 또딕스윙 나왔어요 아, 빅스윙. 아. 아. 정말 딕스윙 형은요 형+ 형 꽝이에요 그러면꽝이에요꽝꽝꽝꽝꽝꽝꽝꽝꽝 나야? 꽝꽝꽝꽝꽝꽝꽝꽝 나야? 응. <웃음> 왜 하필 하나 이거 번쩍 보이는 거 걸리? b 아! 야, 솔직히 나좀 무섭다. 무서워요? 아, 겁이 많네, 어디 야, 야, 지금 무섭지? <웃음> 아니요. 안 무섭다고? <웃음> 안 무섭다고? <웃음> <웃음> 무섭다고? 제이크 무섭다 지금. b 아, a 무 g Bang. Bang, 다 y o u 다 g the a b s o l u n 엔진 사랑해! 엔지 I love you boys! 엔진 사랑해! 아, 이 끝난 게 아니구나. 아 나쁘지 않네. 엔진 사랑해! 엔진 사랑해! 엔지 사랑해! 엔지 I love you boys! 엔진 사랑해! 엔지 이건 계속 탈수 있겠다. 재밌네. 이대로 한번 더. 오, 어떡 깜짝이야. 데이름만 <웃음> <저게 깜짝이야. 웃음> 봤을 때 이게 제일 무서 보는데. <웃음> 저제이형이랑 <J> 꽝을 <웃음> 믹스레 바꾸겠습니다. 저... 제이크 번지 점프랑 하나 바, 또 바꿀게요. 네. 깔끔하게 나 번지 점프랑 하고 마무리할게요. <웃음> 와. 와 장 야, 레전드. 야,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? <웃음> 희승이 형, 노래 한번 한 해주세요. <웃음> 느껴져 어? 내 머리. 오 어디? 둘, 셋, 야. 야. 야. 야. 야, <rebels>. <웃음> 뭐 내려올 continuum? 때 레전드야 진짜 어떡해. 피세요 죽어 있는데? 피세요 <웃음> 죽었어. 죽었어 죽었어. 피자였어요. 피자였어요. 어떻게 해서요. 피어요 <웃음> 이게 이거 번지나 이거나 비슷하지 않나? 비슷할 것 같은데. 그냥 똑같은데. 정돈은 이게 그렇다. 더 빠를 수도 있어. 그렇네, 이게 세 명이니까 맞아. 와, 야, 재밌어, 재밌어 갑자기 재밌대, <웃음> 갑자기 재밌대 아까, 갑자기. 아까, 요정 아, 또 오고 싶다, 이거 이거 진짜 재밌다 머리 아 야, 이거 진짜 재밌어 하... 아, 잠깐만요, 아, 못하겠어요 아, 나 진짜 못하겠어 아, 성훈이 할수 있어요 성훈아 할수 있다, 생각보다 진짜. 무섭지 않아 괜찮아, 성훈아 무서워서 못하는 건 죄가 아니지 <목소리로> 여러분, 음... 한번더탈 사람, 한번더탈 사람. 줘요. 나한번더 탈까? 이거 진짜 못 뛰겠어, 이거 못 하겠어. 번지점프 어떻게 하냐, 이거. 야, 재밌어, 재밌어. 갑자기 재밌는데. 온다, 온다. 와, 진짜 뛰네. <목소리로> <야>. 무서워! <목소리로> 무서워! 파이팅!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아, 나는 나딱 1년만 해요? 있으면 할수 있다 정원이 후회 없죠? 조금? 조금 얘들아! 아. 제이하 뛰어! 내가 안아줄게! <웃음> 와 멋있네! 오! 방지 프로듀서님! 존경합니다방지 프로듀서님! 존경합니다와 와! <웃음> 와! <웃음> <웃음> 야, 진짜 진짜 했어. 와!